안녕하세요. 초롱공인 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어, 어느새 또 일주일이 다 흘러서 오늘 토요일이네요. 어, 오늘은 낮에 어, 다른 구역에 계신 소장님과 이제 통화를 하다가 어, 앞번에 어, 서로 통화를 하면서 이제 주고받았던 대화 중에 어, 그 재개발 구역에 매물을 사신 그 사모님이 1주택이 있고 1입주권이 있는 상태에 당연히 소득령 156조의 이 사항은 나중에 완공 후 2년 안까지, 그리고 입주권을 산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완공 후 2년 안까지, 앞에 원래 가지고 있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가 되는 소득령 156조의 이 사항 적용이 되는 그런 경우를 만들어 두셨대요. 그 특례를, 혜택을 보려고. 그런데 중간에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상속주택이 하나가 생긴 거예요. 그럼 이 상속주택이 하나 더 생긴 경우에 소장님, 이거 원래 종전주택 완공 후 입주권이 완공된 후 2년 안까지 팔기로 했는 이거는 그대로 변함이 없습니까? 중간에 상속주택은 그 지분을 6개월 안에 다 정리를 해서 양도를 할 거예요. 생겼다가 이제 없어지고 나면 그냥 똑같이 완공 후 2년 안까지 그냥 처분만 하면 그 혜택이 똑같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주셨던 적이 있어요.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소장님 이건 또 질의를 해서 한번 답변을 받아 두면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제이 해서 질의를 한 거예요. 국세청에. 그리고 이제 그 답변이 왔고 그온 답변을 가지고 결론을 이제 한번 내보고자 하면요 제목은 이렇게 되죠 소득령 156조 2 사항 이미 1주택이 있었고 거기에 1 입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일 때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완공 후 2년 안까지 1주택을 처분을 할때비과세 혜택이 그대로 어, 누려지는지 중간에 상속주택이 어, 들어왔다가 6개월 안에 비과세로 팔아도 그 혜택이 똑같은지 그거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보실까요? 어, 먼저 어,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먼저 한번 요약 정리를 해볼게요 어, 시기를 예를 들어서 어, 어, A주택을 이거는 종전주택입니다 종전주택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비입주권 어, 요 아까 완공 2년 안까지 가려고 하는 요 사이에 어, 상속주택을 하나를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속주택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사망개실, 어, 상속개실 어, 그날로부터 6개월 안에 어, 요 상속받았던 그 주택을 그냥 양도를 하게 되면 요 사이에 6개월 안에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안에 매매 계약서를 쓰게 되면 계약서만 6개월 안에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 정리를 하고 나면 어, 양도가 이꼴 시득가로 봐주기 때문에 중간에 제로가 되는 거예요. 양도가 빼기 시득가를 한게 양도차익이 없기 때문에 양도세는 낼게 없습니다. 안 내거든요. 어, 이럴 경우에, 이제, 아까처럼, 어, 이따가, 이제, 세금도 안 내고, 어, 상속주택은 처분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어, 원래, 어, 종전주택 샀던 그 날부터 딱 관리 처분 이전에, 이제, 2년 동안, 어, 보유 요건 충족이 되고, 어, 조정지역 같으면, 거주 요건까지 충족한 상태에서, 이제, 어, 쭉 해가 완공까지, 요 입주권이, 뒤에 산 입주권이 완공될 때까지 가져가면, 과연 이거는이요지더일부터 계속 인정해줘가지고, 어, 비과세가 되느냐? 어떨 것 같습니까? 고민의 시간 될까요 안될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A주택이 있고 중간에 상속주택이 있었는데 얘는 6개월 안에 6개월 안에 처분 그리고 B입주권 여기에 입주하셔서 어, 완공 2년 A 처분. 어, 이럴 경우에는요. 어, 얘를 상속주택은 6개월 안에 처분하면서 당연히 양도세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얘가 비과세여서 양도세가 없을까요? 그건 아닌 거죠. 양도가 있꼴지득가로 봐주기 때문에 어, 세금을 안 냈습니다. 맞죠? 어, 그러면 어, 세금을 안 냈을 뿐이지 원래는 양도차익이 그냥 6개월이 지나갔고 만약에 6개월 하루째였다 예를 들어서 7개월째 양도했다 이러면 양도세가 있잖아요. 똑같이 그 사례를 양도가 이고지적가로 봐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7개월째 팔았다 하면 이렇게 봐주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원칙은 과세이지만 6개월 안에 처분을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어, 세금을 안 냈을 뿐인 거잖아요. 그쵸? 어, 이걸 내가 세금 안 냈기 때문에 없다라고 잊어버린 후에 예를 들어 그냥 아까 A주택을 어, 계속 그대로 똑같이 원래처럼 생각해가지고 만약에 처분을 했다. 근데 그 입주일이 상속 만약에 받은 요, 요 날이 입주 만약에 한 6개월 전쯤이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아니면 6개월이 아니라 뭐 어 입주해서 한 6개월 좀 지났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계산하기 좋게. 입주 후 완공돼가지고 입주 후 6개월째 어, 상속을 받아가지고 세금 안 내고 어, 명의를 넘겼어요. 이랬을 경우에 입주 후 6개월이면 완공돼까지 1년 6개월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1년 6개월이 남았습니다. 그 이랬던 요 기간에 만약에 옛날에 갖고 있던 A주택을 어, 이렇게 처분하면 비과세가 되느냐? 안 된다는 답변이에요. 어, 왜안 되냐? 어, 6개월 안에 상속세 그 양도 가액을 취득가를 보고 세금은 안 냈지만 그 날부터 다시 어떻게 해요? 2년이 경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A 주택 보유 플러스 B 입주권 요 상태가 요때 다시 리셋돼 가지고 요때부터 A를 다시 이제 2년이 경과돼야 돼요. 이 2년 경과될 기간 동안 어찌 됩니까 이거는? 만약에 어, 뭐 거주 조정지역에 있어서 거주요건을 충족을 못한다. 그러면 이또안 되는 거죠. 비과세가 안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 내용이? 이거 얼른 쓱 읽으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속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내용의 핵심 포인트는 상속 주택을 처리를 한게어 6개월 안에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세금을 안 냈을 뿐이지 그거는 똑같이 과세로 그냥 주택 하나를 어 처분한 거와 똑같이 생각해 버리면 돼요. A 종전 주택, B 입주권, 요 가진 상태에서 C 주택을 과세로 처분한 거와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상속 받은 주택을 뭐 앞에 종전주택이 있는데 뒤에 상속주택을 먼저 처분할 경우에 세금 나오잖아요. 그렇죠? 비과세는 아니잖아요. 뒤에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할 때. 그럴 때요 과세를 낸 처분일로부터는 원래 리셋되잖아요. 다시 2년 보유 뭐 2년 거주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속받은 것도. 어, 최근에 어, 대연 3구역에 매도 사장님이 상속받았던 구급비를 초롱 부동산에서 매수를 이제 어 이렇게 해드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84a 타입이 상속으로 매도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잔금신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었어요. 그거는 그럴 경우에 그 매도사장님 같은 경우에 당연히 아까처럼 어 세금을 안 내고 처분을 했으니 이거는 없는 걸로 치고 그리고 또 다주택자시거든요. 그분들이. 그리고 앞에 집은, 아, 나중에 그냥 입주해가 처분해야지. 그러면, 다행히, 뭐, 어, 대연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입주 후, 입주까지 가려고 하면, 당연히 2년은 지나야 입주가 가능하니까, 어, 그기간의 여유는 많이 있죠. 향후에 2년 더 보유, 뭐, 거주, A 주택을 리셋할 기간이 이제 많이 있죠. 어, 근데 예를 들어 뭐, 어, 어디를 예를 함 들어볼까요? 뭐, 대연 피치를 예를 함 들어볼까요? 아니면 동네레미안 아이파크, 지금 12월부터 입주하고 있잖아요. 동네레미안 아이파크를 어, 가정을 해볼게요. 그게 요 비입주권에 해당되는 집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뭐 입주하고 나서 2년 기간이 지금 뭐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상속을 받은 게 있어서 지금 그걸 처분했다. 그리고 6개월 안에 상속주택을 아까 계약서를 쓴 어, 그날부터 그날, 그날이 과세로 편 거니까 그 잔금 친 그날부터 상속주택 잔금 친뭐 그날부터 어, 그 앞에 갖고 있던 A주택은 과세라는 얘기죠 동네아 입주하면 2년 안에 앞에 집 팔아야지 하면서 뭐 만약에 그 옆에 있는 이렇게 동네를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면 뭐 양도차익도 어마어마한 점 많았을 텐데 어, 동네아 를 입주하면서 2년 안에 팔아야지 했는데 뜻하지 않게 부모님 돌아가셔 가지고 중간에 상속받은 게 하나가 생겼고 내 의지와 없이 상관없이 생긴 상속주택이잖아요. 뭐 그걸 6개월 안에 당연히 세금 안 내고 정리 다 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동네 럭키 동네 아파트에 다시 2년 보유, 2년 거주 그거 다 충족해야 되는데 그거 충족 다 하고 나면 동네 래미안 아이파크는 완공 후 2년 기간이 지나버려가 있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거 장난 아닌 것 같아서 한번 유튜브에서 한번 챙겨봅니다. 중간에 과세로 팔면 그렇게 됩니다. 옛날에는 그이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이 사항이 1년 차이가 안 나도 A와 B가 또 3년 지나가 양도하고 완공 후 2년 안까지 A를 처분을 하면 3년 1일째 팔아도 언제든지, 그죠? 항공후 2년 하루 전에 팔아도 다 비과세가 됐죠. 실거주만 하시는 분이었다 하면. 어, 근데 그런 분도 이제는 2월 9일에서 2월 15일 사이에 이제 바뀐 그법 개정, 세법 바뀐 그후속 조치안이 법에 이제 그 시행일이 공포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1년 차이도 나야 되고, 앤 n 그렇게 비과세를 받으려고 세팅한 집이 A주택, B입주권 이렇게 들고 계신 경우에 중간에 상속주택이 하나 들어왔다가 세금 내고 팔았다. 그때부터 다시 리셋. A를 2년 비가세 그 요건을 갖추도록 을 하셔야 되고 어, 그 다음에 상속주택이 아니라 중간에 과세로 어떤 집을 하나를 투자를 했다가 샀다가 팔았어요. 과세로 팔았어요. 뒤에 산 거니까 당연히 세금 내고 팔았어요. 그날부터 다시 또 A는 리셋돼서 비과세 요건을 2년을 갖추고 그리고 완공 후 2년 까지 팔아야 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쉬운 걸 어렵게 말씀드렸나요? <웃음> 중간에 과세로뭘 팔았다 다시 출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금 안낸 상속주택 6개월 안에 처분한거 그때부터 2년 챙기셔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짧은 얘기를 길게 드린 것 같습니다 <웃음> 어, 오늘은 주말이네요 어, 오늘 상담이 많이 바빴습니다 낮에 어, 근데 뭐 다들 고민하시고 결정이 되면 연락준다 하고 가셨네요 오늘 토요일은 어, 내일 또 충분한 휴식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날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